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수와 동행하니 그어디나 하는 나라 수의 얼굴 뱉기 전에 멀리 배던 하는 나라 내맘 속에